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수입니다 베를린은 현대미술이 꽤 유명한 곳이죠. 이번에는 갤러리 몇 군데를 들러봤습니다. 작품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재미있었는데 또 그림만 너무 열중해서 보면 현기증 나니까 커피 한잔 마시려고 들러보다 진짜 우연히 발견한 보석같은 카페 카페 아임 리터라터 하우스 제가 독일어를 전혀 몰라서 잘못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낮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땡땡이를 치는 건지 뭐 다들 부잣집이나 여유가 있는 건지 무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넓은 정원에 꽃들이 만발하고 분수까지 있어서 정말 분위기 깡패였죠. 참 한적하고 멋있죠? 실내도 차분한 분위기고 그림을 많이 걸어놔서 그런지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실내도 역시 사람들이 한가득입니다. 다들 일들은 안 하나? 자 커피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더워도 아이스 커피가 없어요. 스타벅스는 가야지 아이스 커피가 있지 보통 카페에는 아이스 커피가 없어서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적응이 금방 되더라고요 유럽커피 맛도 정말 일품입니다 라떼도 한 모금 마셨는데 부드럽게 쑥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오후에도 디저트가 빠지면 섭하겠죠 커스터드 크림을 곁들인 크레페 이쁘게 잘라보려고 랬는데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잘안 잘려지네요 우리 모두 같이 한입 먹어봐요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니 소품샵 윈도우에 이렇게 멋진 조명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참 이쁘죠 일단 다시 숙소에 와서 마무리는 역시 요플레 독일 요플레도 정말 꿀맛 우리 같이 요플레 한 사발 하실까요?